여진이 n f 복제는 몇 어. 기에 일어나? 언제 일어나는 거야? s d 그렇지. 그럼 간기 전체는 몇 기? 어떻게 나눌 수 있죠? 어, G, 1, 3, S, 3, D. 어, 잘했어, 네, 잘했어. 네. 그리고, 그리고, 전기. 넘어갈까요? 그냥 그. 응, 응, 응. 탈박했어요. 아, 음. 중요한 건안 했다. 요거 무슨 상태? 뭐야? 네, 연습 상태. 그렇지. 이건 중요하지. 나 넘어가면? 대체... 네? <웃음> 저 사실 이거 높게 정리해놔서. 잘했어. 어... 정리 필요해. 방... 방추사 형성은 감기인 거죠? 방추사 형성어 뭐라고? 형, 방추사가 형성되는 건간기고 나타나는 게 장기인가요? 아니면 정지에 그냥 형성이 되는 거예요?